분뭐 하십니까? 뭐야, 이게 무슨 어, 상황이죠? 어. 말씀해 주세요. 아, 빨리 올와 그 뭐, 보세요. 아 팬. 아. 팬요, 이 팬. 아. <웃음> 재미, 재미없시면 그냥 가나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웃음> 그. 강남의 현장은 예. 저희 단태님이나 슬무림뭐 예. 이렇게 초자동 갈비찜님, 갈비찜? 예. 이렇게 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어, 근데... 금요일날 첫째 날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편하게 저희도 편하게 사실 없네. 사람이 없어야 촬영이 좀 편해서 금요일날 금요일 오려고 했었는데 방해도 안 되고 저희가 방해를 드리는 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오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토요일날 그래도 온 이유가 저네 방... 방... 예. 아쿠아스크린, 아쿠아 예. 아쿠아스크린 때문이니까 예. 저희는 아쿠아스크린 아쿠아 스케이핑 쇼 위주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스케이핑 현장으로 한번 가시죠 네. 진짜 많네요 자 저희 주오 늘 목표 아쿠아 스케이핑 쫙 네. 끝에 있어요 네. 아쿠아 스케이핑 네. 네. 기로갈 네. 네. 겁니다 네. 한번 가죠 계시죠 가시죠, 음. 가시죠. 가시죠. 두분뭐 하십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씀해 주세요. 빨리 올와 보세요. 아 팬, 팬이요 팬. 아. 재미없으면 그냥 반응. 아, 아, 알겠습니다. 애니멀로이 바라는 점 있다. 아, 네. 더뭐 많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저게 눈을 못 떼시겠습니까? 네. 아. 에이탱님이 하신 거라는데. 네. 예쁘긴 하다 아니요 언젠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연구를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아, 사실 정도의 소재 특성은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3시간 만에 이거 어떡해요 아 네. 3시간 만에 네, 이거 어떡해요 아니 연습하면 될거그래서 2인 1종인가? 아무튼 못할 거같 그렇죠 네. 제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네.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어이 동영상입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합박습니다 아, 3시간 걸렸다고? 3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몇등 했어요? 등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 그래요? 네, 등수가. 아, 1등만 없어요. 있어요? 1등만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이제 작가들이 하나씩 한 표를씩 던져가지고 이제 1등만 뽑는 시스템을데 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표, 표를 하나씩 찍는 거죠 라고 <웃음> <한번 찍었다고 웃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드립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웃음> 그래서 그 1등, 1등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제 1등이 세 팀이 나왔어요 음. 저희 팀이랑 에이팅님 팀이랑 뭐 어디 하나,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세 팀이 나왔는데 세팀다 1등을 할수 없으니까 저희 학회 회장님이 와일드카드로 한표 던져가지고 에이팅님이 이제 1등을 하시게 된거죠 에이팅님이랑 아. 유정우님이랑 아 공동 3위였는데 이제 두 작품으로 일등 그렇죠. 이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전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전시가 내일까지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일 전시는 내일까지 되고, 네. 내일 전시가 끝나면은 학회 부회장님이 아마 가져가실 것같아요 네. 학회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아, 학회가 아니고, 네, 협회 부회장... 협회 부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그러니까... KKA 학회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어떤 학회죠? 수초 레이아웃을 꾸미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는 못 들어가고요. 네. 이제 작품 3개를 심사를 받아서 그 작품 3개가 인정이 되면은 학교에 들어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 방법은 세계대 랭킹이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면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 3개의 랭킹이 없어도 작품 자기가 꾸미는 3개 정도 제출을 하면 심사 후에 된다?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 지켜보겠습니다. 몇 시면 아마 해 보이실까요? 아, 예. 말이 말, 말 있고 있어요. 목이 나가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예. 자, 마지막. 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아, 이게 경쟁작, 경쟁, 동료들이시니까 그 중에서도 아, 이거 진짜 예뻤다. 니꺼 <웃음> 네 <거> 말고. 댓글 <웃음> 네 말고. 어, 예, 니꺼 네 말고요. 저는 저희 학계의 유일한 여자 회원님이신 조진선 회원님의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고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한번 일단 물의 형상이라던가 이렇게 네. 힘있게 뻗어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중간중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물체험 끝입니까? 뭐 수초가 어떻게 들어가죠? 수초는 물을 네. 채운 다음에 불순물들이 한번 이제 걸러진 다음에 네. 이제 수초를 바로 심고 어떤 수초 예를 들면 수경도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워낙에 따라 다른가? 보통 이런데 들어가는 수초는 네. 전경 수초랑 어, 전경 수초랑 이 이치리... 모수 종류를 아. 이제 주고 심으시는 거죠.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르게 표현이 되면은 네.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한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서 아. 보통 이제 파스타투스라던가 아, 아. 네.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균형하는 물고기들이 아, 아. 라스보라 해테르몰파 네. 굉장히 예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쁘네요. 잠시만 볼게요. 와. 어, 키지게요 지금 공사중이시잖아요 아쿠아리스마사님께서 오늘 작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품은 난해에 있는 마이산을 형상화해서 마이산? 네 진영을 해봤는데말의기 형상을 닮은 산 그렇죠. 맞죠? 네. 마이산 네. 어. 근데 전체적으로 구도는잘 나왔는데 네. 약간 좀 미흡한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어, 중간에 있는 메인 그 주석이라 주석이 네. 좀 많이 작아요. 좀 올해 재료들이 아 여유가 없어서 그큰 돌들이 없어서 네. 어좀 작은 돌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국조에서 만들다 보니 이제 좀 아쉽다 이제 작게 돼서 네.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예쁘게 안나왔어요 음 그래서 봉군이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아 어이. 이게 변태들.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예, 라인을 목결을 따라가서 음, 흐름을, 흐름을 만들어봤어요 만들어. 멋있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아까 몽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개인 작품 본인 작품 말고 네. 나머지 중에 진짜 이건 너무 맛있어 마... 와 예쁘다 하는 거 하나 있을까요? 어... 전부 다 지금 맞아요. 제 스타일이고 네. 그 중에서 이게 좀 네. 그렇다는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이요? 네. 아, 저는 전문가 전문가시니까 <웃음> <웃음> 아, 저는 솔직히 석재를 많이 좋아해요 음. 나무 쓰는 것보다 네. 어, 나무 쓰시는 분들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저는 네. 음,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덟 번째 작품 여덟 번째 조진서님 네. 작품 공모님도 네. 아 저거 골랐어요 아그렇죠네 아, 예. 그래서 음, 뭐, 저는 돌을 좋아하다 보니 일단 오, 조금 돌에, 더 선호하는 게 돌만이네 이런 느낌이 네. 좋다 아 석재 느낌을 많이 좋아해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저두 번째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저 네. 작품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 넘치고 넘쳐, 파워 넘치고 아주 네. 네. 파워풀하게 네. 너무 넘치고 대단하신 너무 것 같습니다 작품이고요. 네 작품이고요 다들 좀 너무 다 잘해주셨어요 뭐 저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음. 아닌데 이게 저 취향에 맞춰서 보면 넓번째 작품이 제 취향에 맞는 거고 이게 3시간 만에 맞는 거라면서요 다들 아, 네와 저는 2시간, 1시간 반 만에 <웃음> 와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강남에 다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저 네. 처음이잖아요. 네. 어, 나름 도움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뭘못 뭐 봤던 수족관들을 네. 그냥 한 번에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개인적으로.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달 수족관 아. 뭐 이런데도 진짜 너무 괜찮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목은 네. 어떠세요? 목 안좋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바퀴 돌고나니까 네. 그리고 또 알아보시는 분 없으실 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네. 약간 좀.. 네. 아까 제가 사진 몇개 영상에 찍긴 했는데 캐드님 네.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되게 많았어요. 네. 아무튼 좀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네, 이렇게 적은 네, 네. 구독자지만 이렇게 또 아는 척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 자 지금까지 2021년 관상호 박람회에서 애니멀 로스비의 테드. 뵙게 되습니다 안녕, 끝. TV